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우리 다육이 다육이 판때기가 싹 사라졌어요 저비 안맞는 저 안쪽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다육이들이 짜잔 짜잔 짜잔 이제 장마와 장마나또 사이사이 햇빛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걸 피해서 이 수옥으로 다 숨어 들어왔어요 응, 아직까지는 정말 다 예뻐요 색깔들이 예쁘죠 어, 여기로 다 이렇게 숨어 들어왔답니다 그냥 밖에 있어도 되는 저기 바이솔바이솔하고 이거 껑의 비름 사랑무 이런 아이들은 그냥 밖에다가 놔뒀어요 해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니까 그냥 버텨보라고 이렇게 놔뒀답니다 그리고 또요와우에 그냥 얘네들은 제가 여기서 그냥 키울 애들이에요 뭐방공호로 숨어 들어가지 않고 깡으로 살 애들이니까 그냥 놔둬봤어요 그리고 이거 흑법사 제가 겨울에 어 패티 지난해 얼어서 죽어서 정말 뭐한 한 5cm 정도가 남아서 그걸로 페트병, 페트병에 꽂아놨는데 그만큼 컸다고 조금 컸다고 제가 꼬집기 했던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얼굴 세 개를 하고 이렇게 튼실하게 크고 있어요. 페트병에 있던 아이가 제가 이리 가족 어, 화분으로 옮기면서 정말 튼튼하게 크고 있어요. 야는 개시며 개시미어. 개시어 랍니다. 자 바위를 지나 그냥 이렇게 바위솔들은 바위솔들하고 이 선인장들은 노숙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숨어 들어간대 <웃음> 바구니로 여기 숨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이런식으로 비가름막을 해줘서 바람 불면서 어, 오는 것들은 비 맞는 것들은 할수 없어요 저희가 뭐 하우스를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여기 이 바이솔도 이제, 그냥 여기서 가을까지 계속 버틸 애들. 정말 예쁘죠? 어, 바이솔들이 무슨 사과 같아. 먹고 싶어. 그리고 여기 잘 숨어 있네. 얘네들은 얼굴도 안 보여. 덮어, 덮혀져가지고. 네 바람 불면 팔랑팔랑 이렇게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그 여기는 어 태풍이 불면 은 분명히 비가 저 안으로 들치겠죠 근데 그만큼 여기 옥상에는 바람도 많기 때문에 말려 줄거예요 선선하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연하바위솔인데 어, 생각보다 엄청 이게 쑥쑥쑥쑥 크네요 얘는 다른 분으로 얘만 따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얘만 너무 엉뚱하게 커있어. 뭐지? 피레즈피레즈인가 제가 이름이 너무 예쁘죠? 음. 그리고 저는 얘볼 때마다 윌리엄 로렌스 이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어. 아이고 얘는 다육이보다 더 예뻐요. 그죠? 풀이 왜 여기 따라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다 <웃음> 숨어서 비안 맞으려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참. 근데 저희 집 옥상, 거리, 아니, 저 베란다 거리대는 그냥 엄청 늦게까지 그 거리대에 있고, 일, 잠깐 한겨울만 들어왔다가 또 밖으로 거리대에 나가는 애들은 이상하게 추위에도 강하고, 땡볕에도 강하고 아마 거기가 바람이 잘 불어서 그럴까요? 아파트 15층인데 거기는 계속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건지 저도 잘 이해는 안되지만 잘 버텨줘요. 그래서 고맙지요 뭐. 아이고 바이솔들 보세요. 이거 참 기특한 바이솔들. 얘도 얘도 이렇게 너무 잘 크고 있지요. 어, 쟤 요리기 데려올까? 자 안에 넣어놨더니 너무 또 답답할까요? 음, 음, 우리 데려와야지. 그냥 여기서 있어봐. 아, 야 이름을 까먹었어요. 얘가 이름이 뭘까요? 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예쁜 이를 제가 이름을 까먹었답니다. 블루컬스. 걸스. 블루컬스가 물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아이고. 보면 볼수록 다 예쁜데. 요즘 마리맘이. 응, 이거 테라스. 아 테라스래. 테슬라. <웃음> 이렇게 보이시죠? 정신이 오락가락. 음. 야두 자구를 따내야 돼요 흑장미 근데 자구가 세개가 붙었어요 이 흑장미에 저렇게 큰 벌써 커버 저렇게 크고 있고 옆에 또있고요 근데 요새 이런걸 잘 안하고 있어요 제가 게을러 가지고 빨리빨리 마리마미 이런 모든 것에 열심히 했던 그 시간대로 돌아오 오기를 저도 스스로 바란답니다. 그리고 저기 트라문타나 금자구도 물은 약간 빠졌네요. 트라문타나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그리고 엄청 컸어요. 얼굴들이 진짜 요요. 새끼들이 이렇게 많고 이거는 충분히 가을이면 예쁜 분에 심어서 나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자구들 음, 흔들림 없는거 보니까 뿌리가 다 내렸나보네요 야도 미니벨 금아 마리드 금 꼬집게 했다가 이렇게 얼굴수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잘 크고 있죠 아이고. 이거는 진짜 방울 복란금 엄청 큰 애들이었는데 계속 묵어가고 있어요 얘를 좀 꺼낼까 여기 안에 넣지 말고 얘는 더 달고도 잘클것 같아요 방울복랑금이 이 머니메이커 아세요? 머니메이커? 되게 예쁘죠 색깔 머니메이커 음? 금아이 같아요 근데 정말 이뻐요 오묘한 색깔 음. 백봉은 제가 적심 똑딱 했다가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안나와요 두개밖에 안나왔어요 음. 괜히 멀쩡한 아이 적심했나봐요 아까 구름 다잘 있어요 대충 키우면 대충 키운 대로 또야들이 거기 익숙해지나 봐요 여기는 초록 이들 묵히려고 초록 이들 사 갖고 이렇게 심어 놓은 애들 이랍니다 아이고 참 관리도 못해주고 그랬는데 잘 커주네 여기는 요얘네 들은 음 라일락, 라일락 입고지 애들만큼 컸어요 열심히 돌봐 줘야 되는데 그리고 브론즈 이것도 참 예뻐요 보이세요 브론즈 브론즈 이게 금인데 정말 3천원인가 사와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키웠답니다 이렇게까지 키웠어요 이렇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제가 예섰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초심 담아서, 음, 내팽겨 쳐놓지 말고, 열심히 돌 돌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